알록달록하고 귀엽고 또 한가지 더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한 어떤 게임을 해볼거예요 여러분 오늘 게임 나라입니다. 네. 어, 나 달려. 달려. 어, 스페이스 아, 어? 어? 나라야? 아, 다 나라. 아니, 이러면 어떡해. <웃음> 와, 나만 죽은 거 아니네요. 다 같이 죽은 건데 뭐 어때? 거, 따, 따, 따, 따. 그 이거야. <웃음> 이번에 진짜 완전 집중. 진짜 집중. 재미, 재미, 진짜 포기. 진짜 재미 포기. 채팅창 못 봐요. 채팅창 못 봐. 지금 이제 완전 이거 해야지. <웃음> 이거. 채팅창 안 돼. 이치 꼬이치만. 그런데 뭐 하는 거야? 뭐 꼬이치만 <웃음> 안 하는데. 의상의 문제가 의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머스타드 발린 느낌? 머스타드 느낌! 어때, 어때요? 이걸 해볼까요? 아! 아,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나와나뭐라고나무뭐라고 어차피 뭐라고. 있진다어잉어잉넌 역시 이거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성원의 힘을 벗어! 다시 귀염 뽀짝함! 완수! 빤스 입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계석드 랜드 알 아래 잡아서 아이 잡아서 먹으라고요? 아이 잡아서 먹으라고요? 아래 잡아서 아 아! 알내알내알내알아 저기 아창고아아 저기 열대 새! 열대 지방에 사는새 1위 원위 1위 대지방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 요즘 메일로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피디님께서 어, 꼬리잡기 설명을 못 봤어요. 시간이 끝날 때 꼬리를 가지고 있어라? 알려주세요 네, 아! 시가 왜켜만이 나고 어 아! 시가 왜켜만이 나고 어 아! 이런 게 어딨어! 아! 시가 왜켜만이 나고 있어! 내 꼬리! 바보카도같이 됩니! 응. 다시 빈털터리가 되 음. 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웃음> 안녕. 핑크 떡볶이. 안녕. 슉슉슉슉슉슉슉.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했던 게임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게임! 폴다이즈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아까 도 말씀